와 이게 얼마만에 치킨이냐 프링클를 옛날에 먹은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좋은 기억이 없어 맛이 기억이 안나 와우 지렸다 코 끓아둔 필요 없고 왜왜왜 강아지 코끼도 팔더라 간 시간 생겨서 걱정했는데 와. 그냥 과자인데? 나나 먹어 가서 난 처음에 무조건 다리부터 먹어 음, 음. 다음 날이 2 개씩 들어있는 것도 조지고 보는 거지. 한번또 먹을 수 있으니까. 음. 와. 개살 찌는 맛이네. 남은 닭가슴살 뭐 없어 맛있네 허벅지살 이거 제일 맛있지. 알고 끝겠 뿌링클 처음 나왔 을때는 무슨 치킨 을 이렇게 만 들었 어？이런 생각 했 는데 다시 먹 을게 진짜 맛있 네. 왜 너는 저거 안먹어 너 못먹는데 이거? 양이 확실히 줄었나 벌써 배가 불러 너 아까 줬잖아 간식 어, 안돼안돼안돼 건들지마 쏘여 다크암살 빨리 먹어야 돼 마지막 게 남아서 못 먹어 음. 아, 짭네. 왜 벌써 배가 부르지?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? 두 마리 사올려다가 참았는데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돼? 아 탈주. 뭐냐 이거? 우와. 와, 허벅지살, 발골, 순살. 갈비가 왜 3개가 들어있지? 음. 가루가 미쳤네. 자극적이야. 말이 안 돼. 밥이랑 먹어도 맛있겠다. 뿅! 이거 빼내고, 순살. 와 순살보다 뼈치킨 선호해 뼈치킨 먹어도 뼈잘발르면 순살이랑 다를 게 없는데 순살치킨은 다리살만 있으면 괜찮은데 가슴살이 은근히 많이 들어있어 마음에 안 들어 뭐냐, 이거. 어디 갔지? 와. 와. 와. 와. 와. 와. 와. 어, 왜? 에헤 와. 와. 와. 네 와, 미친 미치... a 음... 아... 아...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면 안되나? 오늘 30분이나 먹었네?